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인트 조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MS 스크립트 엔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MS 스크립트 엔진을 모두 다루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MS 스크립트 엔진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 정도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엠맵 스크립트 엔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현재 번역본하고그 다음에 제가 집필했던책두권 정도가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사실 엠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포트 스캔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오픈소스 도구에서도 엠맵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포트 스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엠맵이라는 것은 포트 스캔으로만 활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좀 시대에 안 맞고요 지금 m m a s 라고 하는 스크립트 엔진이라는 것이 어,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의 스크립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NAC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NMAP 이란 것은 굉장히 유연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사용자 가 루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언어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공유가 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고 네트워크 작업들을 자동화 한다고 라써 있는데 보안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스캔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서비스를 취약점 진단을 할때 제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맵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포트 스캔을 하고 있는 그런 엔진의 장점들을 또 이제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스크립트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토콜의 취약점 진단을 할수 있다. 이런 기능이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루아란 프로그램들은 아마 여러분들 정말로 전문가들 아니면 많이 사용을 할까? 요즘은 이제 파이썬이라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도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루아로 주위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게임 개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보안 쪽으로 루아라고 프로그램들은 이엠맵 NSE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와이어샤크 라고 하는 도구들을 좀더 자동화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 해킹 할때 게임 해킹 할때이 루아라고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해킹 도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엠메 맵 NSE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 MMANC가 아니고 루아라는 스크립트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아라는 스크립트를 또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루아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깁니다. 파이썬하고 좀 비슷해요, 역사가요. 어, 루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브라질 쪽에서 개발이 됐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1991년인가 일 겁니다. 1991년에 이것을 또 스크립트가 이렇게 어,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하고 루아라고 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비슷해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좀 다루시는 분들은 또 루아 스크립트를 좀 다룰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목표는 다릅니다 예, 스크립트의 그런 목적들은 좀 다르다 예,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게임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로블럭스라고 하는 게임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블럭스라고 하는 것들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것들은 10대하고 20대 차이 그래서 30대들은 거의 로블록스를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 정보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블록스라고 하는 어, 게임들을 또 알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많이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돈은 또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블록스라고 하는 모든 게임들이 루아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게임이라는 개발을 이제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안적으로 게임 해킹 할 때도 그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게임 내에 있는 시스템들을 변형을 하는 여기 서있죠 변형시켜야 하는 그런 여러가지들의 핵을 목적으로 우리가 핵이라고 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핵이요 그래서 게임의 핵 같은 경우가 이 루아스크립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화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변형을 시키는 그러한 해킹 도구에서도 이루아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앱맵 n s c 에서는 왜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냐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이썬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앱맵 이라는 모듈 라이버리를 가져와서 파이썬 또 오픈소스 도구들이 많은데 굳이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한 이유는 개발 제행에서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앱맵이라는거포트스캔을 사용하는 이유도 m l 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고 장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시스템에 영향을 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포트스캔을할수 있는 그엠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제 루아라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엠맵 NSE 라이브러리라, 라이브러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은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엠맵 NSE라는 것은 이엠맵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 다음에 엠맵 스크립트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API들을 이용해서 을 그러니까 엠맵 엔진과 그런 제공되는 API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의 취약점 진단들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엠맵에서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약한 604개 정도 라이버리는 139개 정도로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라이버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은 각각의 프로토콜, 우리가 DNS, 뭐 FTP, HTTP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맞게 이렇게 라이버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와 스크립트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 라이버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맵을 설치하시면 요 스크립트가 예,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어디 에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칼리에서 좀 찾도록 할 것이고요 할리에서도이 루아라고 하는 엠맵 n s 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맵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경로로 들어가시면 은 바로 여기가 예, 이쪽이 어,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se라고 는 확장자를 사용하고 을 있고요 요거는 텍스트 형식이에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예,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어, 이거 파이썬하고 좀 비슷한데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 파이썬보다는 사용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예, 조금 복잡해요 역시나 파이썬이 예, 제일 쉽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언어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 스캔을 할 때, 우리가 포토 스캔을 할 때는 엠맵을 이용해서 그 다음 어, 192.168, 어, 이쪽 대상으로 제가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할게될 건데, 저는 48에 133입니다. 그래서 48에 133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죠. 모든 포트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포트 스캔. 여기 있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어지면은 이 포트 스캔의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버전 정보까지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sv 옵션을 앞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이제 포트 여기 가지고 있는 포트 점검에 어그 다음에 마이너스 sv 옵션까지 버전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예, 이럴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버전 정보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옵션들이나 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 이제 포트스캔만 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엠맵에서 마이너스 H로 헬프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어, 굉장히 많은 도움말들이 있습니다. 옵션들이 어, 있고요 그 옵션에 보시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스크립트 엔진을 돌리는 그런 옵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쭉써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은 마이너스 sc 옵션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sc 옵션을 사용하면은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의 디폴트 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게 디폴트라고 하는 루, 그 루아로 된스크립트의 그런 m n c 를 사용하는 스크립트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s c 옵션을 사용해도 되고요 스크립트 디폴트 옵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없던 말이냐면요 여기 뒤쪽에 아까 제가 저희가 마이너스 s v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s c 옵션까지 이렇게 주면은 어, 디폴트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우리가 m 메베네스를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디폴트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 디폴트라고 하는 여러가지 프로토콜 정보들을 하고 있는 스크립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네트워크의 영향들을 최소화하는 거 그게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불필요한 정보 같은 경우나 리스판스 값만 가져온다거나 이런 정보들만 가져오는 그냥 정보 수집의 관점에서 돌아가는 그런 MF 스크립트 엔진 스크립트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정보들만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정보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SV 옵션 버전 정보만 우리가 가져온 것이하고그 다음에 현재는 마이너스 SC 옵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 엔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어, 돌리는 거죠. 예,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것들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동작되는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dd라고 아니면 마이너스 d 옵션을 주면은 디버그 옵션으로 예, 동작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동작되는 것을 예,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스캔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아까와는 전혀 다르죠 아까는 포트에서 버전 정보 그 다음에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클로즈가 되어 있는가 그 정보들만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FTP의 언음이었어 어떤 인명 연결 같은거나 버전 정보 정보들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여러 프로토콜 열려 있는 그런 포트의 서비스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FS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왜 그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에서 생겨 신규 취약점들이 나와요 그리고 개인 PC들이 사용하는 그런 서버에서도 신규 취약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잖아요 이게 실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 이제 사내망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버들이 어떤 포트들 관련된 포트들이 열려 있는가도 빠르게 이제 점검을 해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공격 코드가 나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버전들이 뭐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버전들이 사용했을 때 이거는 취약하다 라고 판단하기, 빨리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규 취약점들이 나오면 은 사실 어떤 공격 코드들로 점검하는 것보다도 이 MAP n s c 로 나왔던 공개되어 있는 것이 보통 어, 빠르면, 은 정말로 빠르면 한 3일에서 3일 내일로 이제 나오거든요 공개가 됩니다 요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이 신규 취약점에 따라서 공개되어 있는 MFNS를 이렇게 제공해줘요 을 그러면 그거를 면그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봤던 그 스크립트에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셔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 n 니 c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책을 썼을 때는 주위의 실무자분들도 m n 니 c 가 뭐야? 2012년도 13년도 였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m m n a 가 대중적으로 사용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근에 실무에서도 만약 신규 취약점들이 나오면 은이 MMNAC라는 것을 먼저 찾아가지고 대략의 서버들에 대해서 점검들을 하는 것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이 부분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나씩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